네, 저는... 네, 관련다. 안녕, 동투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는 주행 중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양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런 소음은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에게는 귀에 거슬리고 운전자의 피로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 엔진 소음, 풍절음, 노면 소음을 최소화시키려고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방진방음 작업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 지인의 차에동승해 멀리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요. 차가 고속주행 중에도 소음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방음 작업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손댄 것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인의 차 동일한 사종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소음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그 비밀이 바로 자동차의 천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장에 무엇이 자동차의 소음을 줄어들게 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대부분 자동차에서 운전석의 위쪽 천장을 보면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작은 플라스틱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붙어있는 걸 봤을 텐데 그런데 의외로 이게 무슨 용도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심지어 환풍구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핸즈프리 마이크를 천장에 장치를 한 거지 그런데 바로 이 마이크가 자동차의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는 거였어 무슨 소린가 싶지 물론 이렇게 마이크가 달려있는 모든 차종이 그런 기능이 있는 건아니야 이고 아직은 국내 차종 중 일부 차종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자동차가 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는 노면과의 마찰이 생기고 여러 가지 형태의 소음이 발생하는데 특히 거친 노면을 주행하게 될 때는 타이어가 노면을 치고 차량의 현가장치나 차체 등을 통해 그 파동이 차내로 전달되고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게 되는 거지. 바로 이런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적용된 기술이 능동형 소음 제거 기술로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약자로 최근에 블루투스 헤드셋 무선 이어폰을 많이 많이 사용하고 다니는데 외부의 소음을 감소시키고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ANC 기술인 거야 한마디로 이 ANC 기술은 소음을 소음으로 막는 기술로 외부의 소리를 그 소리에 반대가 되는 음파를 만들어 파동의 간섭을 일으키게 해서 사람의 귀가 느끼지 못하게 해서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는 기술인 거야 자동차에 접목된 ANC 기술은 자동차 뼈대에 가속도 센서가 있고 천장에 있는 여러 개의 마이크를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을 정밀 분석하고 입력된 소음과 반대 위상의 음파를 만들고 다시 오디오 스피커로 출력을 해서 소음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 거지 이해가 쉽게 그림처럼 노면 소음과 반대 위상 음파가 섞이면서 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물론 일부 운전자는 큰 소리의 배기음에 감성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기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너무 조용한 것이 적응이 되질 않는 운전자들을 위해 인공 배기음 기능이 개발돼 나오기도 하는데요. 적당한 소음은 운전자에게 긴장감을 주고 더 안전한 운전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